7종 7금 7 7 세로종 7 7 사로잡을금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준다는 뜻으로 상대를 마음대로 다룸을 비유하거나 인내를 가지고 상대가 숙여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말. 촉한의 황제 유비가 세상을 떠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위나라를 공략하려던 제갈량은 먼저 내란부터 수습해야 했다. 유선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한 제갈량은 적진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간책을 썼다. 과연 반란군은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을 일으켜 서로 살육을 일삼았다. 마지막으로 맹액이 반기를 들자 제갈량은 그를 생포했다. 제갈량은 오랑케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면 북벌도 한결 용이할 것이라 생각해 맹액을 풀어주었다. 맹액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제갈량은 자신의 지략을 이용하여 맹획을 다시 사로잡았지만 또 풀어주었다. 이렇게 하기를 일곱 번, 마침내 맹획은 제갈량에게 마음속으로 복종하여 부하되기를 자청했다.